우와서 테니스 말로의 말로입니다 오늘은 박릉꽃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하던 꽃치집을 왔어요 리스트가 굉장히 빽빽하죠? 많시어요 이거를 해보려고 여기 위치는 오도구 칭아동팡 맞은편에 1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망장 서문으로 나오면 돼요 이 건물에 뭐 많죠? 쇼부 있고 주도구 있고 박릉꽃이 있고 블루노래방 있고 그쪽입니다 그 건물이에요 일단 지금 라면이랑 김치볶음밥. 자, 그리고 꼬치 지금 굉장히 많죠? 한 30개 돼요. 기다려 きます. 음. 라면이 진짜 맛집입니다 김치볶음밥 김치볶음밥이랑 라면이랑 꼭 드셔야 돼요 맛있는 순간 딱 나왔네요 여기 오징어가 오징어 오징어 맛있다 아 냄비채 뚝딱 오 부추 부추가 나왔죠 부추가 남자 정력에 그렇게 좋대요 근데 전 쓸데가 없기 때문에 먹기만 할게요 이저 쓸데없죠? 아, 라면 근데 더맛있어진것 같애 응정 부추도 진짜 맛있다 짭조름하고 맛있어 음. 김치볶음밥에 부추 올려서 김치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추 구이예요 이렇게 음 먹어야돼 부추에다가 o 거 식빵이거든요 식빵, 식빵에위 위에 추추 a 올려 가지고. o 냠자 그래, 라면이 진짜 맛집입니다 꿀떡꿀떡 그냥 넘어가요 파이다 꽃이다. 여러분들 여기 강릉고추에는 맛이 두가지가 있어요 한식이 있고 중식이 있어요 근데 저는 대부분 한식을 시켜요 왜냐면 매콤하거든요 그래서 한식을 웬만하면 시키고 중국은 약간 간장 쪽으로 짜고 좀 그럴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한식을 시킨다는 거 이렇게 빨갛죠? 닭 연골이네 이거 노른자가 묻은 볶음밥 노른자가 묻은 건 굉장히 고소하다는 거단숙 지대로죠? 계라이 굉장히 촉촉해요 좋아 돼지 껍데기 우리와 같이 나왔네요. 아, 진짜, 전 돼지껍데기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당나게 꿀맛. 꿀맛이 막 그렇게 나는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그냥 맛있어요. 당나게 구이맛. 홍칩입니다, 여러분. 삼겹살 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겹살은 조금 누린데가 있어요 돼지 누린데가 다 잡지 못한 게좀 아쉬워요 여러분들 배구 후라이팬 아닙니다 칠리새우 배고라이팬인데? 칠리 슬리... 아니야 크림 새우. 음 먹지 마세요. 별로 맛 없어요. 전 여기 원픽이 김치 볶음밥이랑 라면. 꼬치도 맛있는데 꼬치는 원래 맛있는 거니까 딱히 뭐 그렇게 연연 안 하고. 이제 꼬치로 배 채우기 힘드니까. 김치 볶음밥이랑 라면을 꼭 같이 시켜서 먹어봤으면 좋겠다는 거. 계란에 들어 아니, 라면에 들어있는 계란. 계란에 들어있는 라면. 레몬이 드리는 계란 아, 너무 좋다 닭껍질 근데 확실히 술안주라는 게 느껴지는 게좀짜이네요 여러분 여기 꼬치가 계속 보온이 되는 게 아니라서 많이 시키실 거면은 조금 시키고 그 다음에 다 먹고 그 다음에 또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대부분 좀 식었어요 꼬치들이 얇은 것들은 양꼬치 집이다와 이렇게 먹었는데도 이렇게 많이 나왔어 큰일났네 너무 많이 시켰나? 이건 뭐야? 머리가 여기에 하나 달려있고 앞에 하나 달려있고 뒤에 또 머리가 있어요 쌍두예요 쌍두 딱꽂진것 같은데? 머리를 뗐는데 머리가 또 있어 이거 뭘까이 친구는 좀 많이 큽니다 순실하죠? 아내 라면은 존나 맛있었어 라면 진짜 맛있어 엄청 센 불에다 하나봐요 아, 오늘도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꼬치 두개가 남았는데 이거는 포장해 가려고요 못 먹겠어요 배불러서 나머지는 다 클리어 했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뿅